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영. 오늘! 아직 서버가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바로 오랜만에 돌아온 퇴근전! 퇴근전인데 뭐 이거 끝나고 바로 퇴근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오늘은! 컨텐츠... 제외권입니다. 와... 컨텐츠에 참여를 안 해? 심지어 꼴찌에서 한명 두명만 뽑겠습니다 그니까 러 1등부터 4등부터는 그 컨텐츠가 있는 날은 그 시간은 참여를 안 해도 된다 우와 나..우와 뭘 하려고 하길래 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빗솔림이 안 계신데 빗솔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 어? <웃음>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하트 10칸 만들기입니다 처음 하트가 반칸입니다 야생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웃음> 오케이! 아! 문아 내가 가지고 있또 우리 팀팀 팀, 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혹시 늘리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요? 아니 금방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 금방 발견됩니다? 네 금방 발견됩니다 아 그럼 케빈 님 이미 아시는 거네 아 하지마! <웃음> 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웃음> 누가 열 칸을 먼저 채우게 될까요, 하트를? 근데 여기서 그냥 퇴근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지 퇴근권을 여기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될그 일부 참여 컨텐츠에는 초대를 받게 되겠죠? 아, 꼬둥이지? 지금 나가면. 자동으로 안온 사람은 꼴등이네.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근데 네, 비솔님 개별 컨텐츠를 너무 많이 했어 아, 안돼 아 네이버 켜야겠다 네이버. 아니 발전 과제 그냥 탭을 열라고요 라멘이 말 걸어서 죽었잖아요 아, 아 위급한 상황에 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한 팬이 있던 자리 아는데 아이템 내가 보게아 제발 형 <웃음> 나랑 컨텐츠 하기 싫어? 아니, 나는 진짜 좋지. 진짜 좋은데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거야. 이 자식이 내거 먹었네. 와, 진 자식이래. 그럼 날름했나 아니 내거 먹었어. <웃음> 나는 그러면 콘텐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찾아서 죽이면 되는 건가? <웃음> 아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아, 너 철이 없어. 아, 이형철을 들고 갔지 생각해 봐. 이젠 철좀 들어라. <웃음> 와, 저거 내 철로 한 거잖아. 오. 근데 지금 벌써 두개 반이면 어 나쁘지 않은데 그름이요 혹시 구리로는 뭐 발전가제가 있나요? 나 아, 보세요. <웃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지. 아니, 찾아볼 시간에 하나라도 더 캐야지. <웃음> 그럼 우린 안 되나? 빨리 빨야 아, 주 집밖에 모르네. 집밖에 몰라. 어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지금. 너그뭐 주둥이만 놀리면은 알려 줄수 있는 거잖아. <웃음> 주둥이만 놀려. <놀리면. 웃음> 제가 1등 했을 때도 뭔가 있어야겠는걸요. 캐빈 없는 캐빈 방송 가죠. 음, 아니요. 재밌게 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지목을 해야겠네요. <웃음> 아. 케 아, 캐빈이 1등을 하면 제가 1등을 하면요. 누굴 죽여야 될지 아시겠죠, 이제. <웃음> 그 안내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 다음에 퇴근 전이 걸려 있는 컨텐츠의 주제는 역겨움입니다. 아, 어아 왜? 요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페나 팀. 오케이 팀. 루나. 네. 어? 시작할 때 기억 안 나요? 역할 때? 어, 그런 맞다. 거 없다 치매다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철. 야, 이제는 진실을 안해 그냥 <웃음> 아니 이걸 우리가 분업을 해야 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웃음> 누나 뭐, 뭐 하고 있을 건데? <웃음> 나? 내가 내가 씨앗, 씨앗 씨앗 구하고 있을게 아 농사? 오케이 어. 야 길거리에서 잔디만 캐면 되는 거겠대 이보자 이제 누가 죽었지? <웃음> <사나가>. <웃음> 지금 찐텐이다. 아 저도 모르게 아이, 주, 죄송합니다. 아 주사 다이 처리해 주세요. 우와! 안 돼! 우와! 우, 와 우와! 어? 이거 괜찮데 와. 야한패아 캐피님 죽이고 와라 예? 그런 일은 내가 다 해. <웃음> 손에 피묻히는 <핏> 일은. <웃음> 한패아 네. 이게 마피아 콘텐츠에서 네 미래야. <웃음> 뭔가 <놀�> 들어온 <Budai> 일만 다 맡아서 하네 추워요! 어, 어!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안돼! 어어... <놀비> 야! 저기가... 아 이거 어린 줄알것 같아 안배라 안돼 이타다키마스 안하배라 그거 아니야 왔나게 추워! 추워요! 추워요 잠만 야! 야 추... 추워요! 요게 아닌 것 같아 야, 먹었어? 누가, 누가 나 때려! 누가 나 때려!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웃음> 아! <웃음> 누나, 누나! 여기! 누나! 어디에! 어디에! 어디? 누나, 위에! <웃음> 너 체력 몇이야? <웃음> 어나안 할게. 누나, 누나, 중국가 시키드나? 어깨 하나만 주면 나도끼 갈게 진짜. 자꾸 어나 두리번 두리번거리가지 <웃음> 뭐. 에이 나 도끼 하나만. 너 지금 엄지 기다리는 거다 알아. <웃음> 응, 도끼 이 도끼가 이네 도끼니? 음제 도끼는 흰색 도끼입니다. <웃음> 진짜 싸워? 진짜 싸워? 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그래, 싸워 싸워 싸워 들어와.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말로만 말 <웃음> 싸워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웃음> 어. 서다 왔다. 왔다. <웃음> <웃음> <웃음> 어이 어이, 네 동료 가는 거 봤지? 아 잠마, 아이 누나, 아이 뭐라 하고 한 대라도 때리고 죽던가. 이럴수록 너랑 나 연비 세 명만 남는 거야. 다른 애들 말 없이 하는 거안 보여? 연비 스테이크 가지고 있었네. <웃음> 아 짜증 나. 너나 <웃음> 마크 잘함? 아? 근데? 제작 때나 그런 거는 할줄 알아. 제작게제작지 <웃음> 나무 사람. 나 b 나도 r 뭐 t 까지 만들 줄 알아. 그럼 나는 없어. 뭐를 찾고 있는 거지?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뭐야 뭐야 뭐 a 뭐 a 뭐 a ta, ta, t 저거 a ta, ta, ta, ta, ta, ta, 엥? 아 미친! 저거 1.19.2 잖아요 응. 지하에 워든 나오는데에서 쉬프트 누른 채로 움직이면 달성되는 거거든요 아 어? 워든한테 발견되면 라미 죽겠네 에 찢겨요 못 이겨요 어, 못 <웃음> 이겨 못 이겨 워든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까? 어 그래 어. 한번 찍어 아, 어. 카메라 우와 담아야. 워든이다! 나이스! <웃음> <웃음> 고마워 땡큐 고 라미. 아 라미야 고맙다 아미야 영상 쓰.. 잘 쓸게 저거 새로 시작해야 돼 애초에 가도 못 잡아 저건. 어? 아! 와야 이거 무슨 트랩이야 이거는 씨 밑은 미친... 야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새로 시작할까 진짜? 답이 야. 없는데? 새로 시작한대 야 진짜? 와.. 아니 그니까 그, 그 정도 급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참사가 일어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c l e 왜 망한 거야? 아! 안 돼! 왜 그래, 안 돼! 아! <웃음> 대형 참산대 이거 나 한배나 네 그거 찾아 막 현상금 사냥꾼들이가 <웃음> <웃음> 수체를 <웃음> 찾는데 찾았다 찾았다 미친 아이템 찾았다. 아 이제야 철갑옷 입네 어 다이아만 몇개 찾아서 나가야겠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반짝반짝? 빤짝빡... 아 금으로 피글린 주위를 돌리래. 언니 지금 지옥 갔어? 어느새? 저 아까부터 와, 지옥에 제... 와 있었어요. 그래서 리세마라가 필요해요 지금. 와 대박. 근데 얘들아 그것도 알아? 마지막 두 명이 진짜 끝까지 늦으면 이 콘텐츠가 안 끝나면... 어? 워든 아... 나오는 데인데요? 쉬프트 누르면서 다니고 있는데 왜... 아, 됐다. 아니 근나나 근데, 나는, 아, 네, 네, 네. 어?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난 케빈님이랑 방수하는게 좋은데? <웃음>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까? <웃음> 2D 왜? 나 믿고 따라오면 빠질 수 있어 어! 콜! 나 지금 이미 머릿속으로 스무 개 완성했거든? 뭐가 필요해? 말만해 말만해 우리 팀 우리 팀투디님 예? Z-2300이라고요? 어? 예 나 제트 0인데 슬프네요. 워든이다! 빛이 어두워져 어두워진다. 이거 왜 이래? 그거 원래 아, 그래요? 나, 하, 원래 바이옴이 그래요. 하, 아니 분명히 내 앞에 벽이 있었는데. 워든 공격 벽 뚫고. 미친. 벽 너머에 있어도 감지해요. 수고. 미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어줘. 도망치는데 성공했나봐 여러분. 도망치는데 성공했나봐. 이나 여기서 나갈래. 나 무서워. 한 펜이다. 어, 응? 연비 누나. 응? 한 펜이 얼음에서 보트 타고 노는데요. <웃음> <웃음> 너 그냥 학고 싶구나 캐빈님이랑. 오빠 등에 타. <웃음> 오빠 달려. <웃음> 어, 나 왔는데. 어디가? 그냥 최대한 멀리 집진해서 다른 바위 옴 찾아. 오빠 달려. 아니, 이거. 왔는데. 어, 득이 버림받은. 네, 그쪽으로 갈게. 뚜루디? 뚜루시 나... 잠깐 딴 남자랑 놀다 왔어 아니야 괜찮아 난 그런 너라도 이해해줄 수 있어 아니 사실 놀다 왔다기 보다 한펜이가 튀었어 또 벗쳤네 <웃음> <벌쩌네. 웃음> 뭐하냐? 미친 거아니야 <웃음> 기억나지 않아 그의 이름 서정했던 기억 서정했던추어 <웃음> 너의 이름은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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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도전 도전까지 뜬 건데 네? 아, 나보고 나보고 뒤졌다 는 거야? 아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나나나나나나아 나. 아, 나. 염소가 있지 음. 염소 떴어 발음 말고 운말 음 뭐야 표지판 어. 그지 아아 <웃음> 그지 선임 <선생님>, 어쩌나 <웃음> 아니, 무슨 별 별걸로 놔두고 한팬님 혹시 데드룹이 찍으시나요? <웃음> 어, 세상이 돌아올까요. 이정도 죽는 것도 발전까지 있는 거야. 한팬이 마크는 좀 못하는구나? <웃음> <웃음> 어? 연비! 연비 조용히 갔네? 어, 뭘뭘 할지를 모를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뭐라고? 모르... 야. <웃음> 뭐. 야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웃음> <웃음> 왜왜왜? 스크래툰 두 마리가 다 오! 어? 어? 낚시 딱한번 했는데 이름표 나오는 거 싫어요? 아, 안 죽어 안 죽어. 앞으로 4개! 4개는 끝난다.